네, 이번에는 퍼하고 가죽레더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를 어, 스케치할 때는 일단은 큰 이런 형태 있죠? 얘를 그냥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퍼 마다 길이가 굉장히 다르죠? 뭐 래빗도 있고 폭스도 있고 그 다음에 밍크, 뭐, 세이블, 라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그 모의 길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를 일단은 잘 관찰해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길이에 따라서 퍼가 가진 결을 스케치할 때 같이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요런 퍼 상의를 보면은 자켓을 보면은 일단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이쪽이 엄청 오버사이즈 볼륨으로 뻗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끝에서 이런 식으로 결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들을 미리 슬쩍 이렇게 따라서 스케치를 해놓으시고 팔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털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걸려가지고 여기는 축축 늘어지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큰 형태의 큰실루에 잡아놓고 털의 결, 털이 비친 방향 이런 것들을 살짝 표현을 해놓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은 뭐 그냥 일반적인 물복 형태와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가죽 스케치 할 때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일 어두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가죽도 굉장히 광이 반짝하고 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라이트, 주름 따라서 생기는 부분들을 미리 살짝 스케치로 표현을 해놓으시면 은 채색 들어갈 때 까먹지 않고 잘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 같은 경우는 털의 길이와 결의 방향을 처음에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미리 스케치를 좀 해놓으시는데 한올한올 한올 그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블랙 펄라서 이제 색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텐데요. 일단 너무 처음부터 블랙으로 다 깔아버리면 밝은 톤을 낼 수가 없으니까 중간 정도 과감하게 그냥 먹칠 해주시는데 중요한거는 아예 처음부터 털을 한올한올 한올 그리는 느낌으로 끝에는 꼭 이렇게 날려서 그릴거 털이 이제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우리 머리카락도 똑같죠 다 모여있기 때문에 촘촘히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보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별이 한올한올 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아예 처음부터 살려가지고 저의 방향을 따라서 재색을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팔도 마찬가지로 뒤 이런 끝 부분에서 이제 들이 많이 도 나오기 때문에 신경 써서 채색하실 때 너무 그냥 뭉탱이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색으로 1단계를 냈다면은 털이 빡빡하게 모여있는 부분, 목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아예 지금 까맣게 실제로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끝으로 갈수록 항상 결을 잘 생각하면서 끝에서는 좀 날렵하게 빼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블랙의 색감을 잘 내줄 수 있도록 블랙 색상을 활용을 해서 모여있는 부분은 더 아주 까맣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펌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 결만 잘 살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아주 검은색 그냥 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좀 화이트 색연필이라든지 아니면 콩테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그래도 반짝거리게 한두 가닥을 표현을 해주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털을 살려서 한두 가닥씩 정도 잘 보이시나요? 조금 볼륨이 생겨서 반짝 밝게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조금 만들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의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결을 잘 생각하면서 한 가닥 한 가닥 잘 표현을 해라. 그리고 이대로 끝나지 마시고 뭐 얇은 펜이라든지 아니면 색연필 또 뾰족하게 아주 잘 깎으셔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한 가닥 한 가닥 조금 형태를 잘 잡아준다라는 생각으로 한두 가닥 서너 다섯 여섯 가닥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더 명암 넣듯이 지어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정도 길이의 펀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블랙 스커트를 가죽 스커트를 마침 입고 있어서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죽 표현하실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블랙으로 그냥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형태를 잡아주시고 하이라이트 만들어 놓은 데를 조금 살짝씩 피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첫 단계부터 그냥 진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한번더 블렌딩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먹먹하게 입혀주셔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가죽 같은 경우는 광이 있지만 이게 완전히 비닐처럼 반짝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먹먹하게 빛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가죽 표현할 때 콩테만큼 좋은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말리고 나면 콩테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시는데요. 선을 좀 부드럽게 하시면서 주름을 아까 그렸던 부분을 한번씩 더 살짝 잡아가지고 문질러서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가죽은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꽈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스케치를 빠르게 볼까요 뽀글뽀글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뽀글뽀글한 거 같은 경우에는 밑색을 아예 칠할 때부터 좀 뽀글이를 그린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둥글게 둥글게 아예 터치를 처음부터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텍스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윤곽선도 볼록볼록한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체 생기는 어두운 부분들은 한번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어두운 색으로 마찬가지로 좀 명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더 뽀글뽀글 이런 식으로 뽀글이를 아예 그 밑색 단계부터 조금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브라운 계열 활용을 하셔 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이런 뽀글뽀글한 텍스처를 조금 더 얹어 주시는데 색상이 너무 흔들리네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옆으로 눕혀서 이런 식으로 만져 주셔도 부드러운 느낌이 더잘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색이 흐리다 싶으면 한 단계 더 어두운 색 찾아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뽀글뽀글 뽀글이들을 귀엽게 잘 만들어준다. 그래서 뭐, 뽀글이도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더뭐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많이 얹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크 아니면 세이블, 요런 느낌의, 어, 펄을 있는데 이번엔 재미있게 한번 물, 물을 타서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컵에 물을 준비하시고 붓과 함께 일단은 큰 형태 에 한번 잡아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아주 곱고 밍크같이 어좀 고급 털들은 보면은 가운데가 털이 비교적 짧으면서 이 가운데가 굉장히 진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갈수록 좀 흐려지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잘 살리셔가지고 표현을 해볼 건데 아, 일단은 그거를 표현을 해볼까요? 가운데 부분 진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간략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물을 조금 많이 발라주세요. 넉하게 넉 물을 발라주시고 마르기 전에 색연필 이거는 수채화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수채화 색연필이 없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마르기 전에 조금 빠르게 터치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번져 나가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털이 가진 느낌을 또 과정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단계 계속하면서 좀 다듬어 가셔야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재미난 거는 수성펜, 수성펜을 가지고 마찬가지일 때도 저를 그려줄 때 펜은 이제 처음부터 진하게 나가니까 이 테두리에 이렇게 먼저 털의 결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가운데 진한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좀 잉크를 얹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물을 좀 넉넉하게 타가지고, 이렇게 번지는 느낌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라야 되겠지만, 잉크가 자연스럽게 번져 나가면서, 이런 털의 모처럼 퍼져나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 느낌으로도 한번 그려보시면 재미있겠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